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노무관리 업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건설 현장에 일용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대비하여 해당 근로자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 수첩과 같은 서류 등을 준비해 장애인을 고용했다라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보관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 출력일보를 작성하고 출력일보와 함께 노무비 대장을 작성합니다. 해당 노무비 대장을 토대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를 먼저 구분을 한 다음에 내국인인 경우에는 2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해주고 동시에 건강연금 신고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 자격에 따라서 신고를 다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F2, F5, F6 체류 자격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이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 신고와 건강연금 신고를 해주시면 되었고 미신고 체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예를 들어 H2나 E9의 체류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불가하기 때문에 건강연금 신고를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H2나 E9 체류 자격을 허가 받았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내용 확인 신고도 들어가줘야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중에 불법 체류인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 신고와 건강연금 신고 없이 퇴직공제 신고와 국세청 세무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강연금 신고를 다시 돌아보면 이 건강연금 신고는 사업장 적용신고된 현장을 기준으로 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자의 경우 건강연금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 건강연금 신고 방법은 경정신고와 정기신고 이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정신고의 경우 근로월을 기준으로 이걸 5일까지 신고하고 이걸 10일까지 납부하는 그리고 근로월 보험료만 납부하는 신고를 경정신고라 부릅니다. 정기신고는 근로월 기준으로 이월 15일까지 신고하고 이 2월 10일까지 납부를 하는데 근로월 보험료와 이월 예상 보험료를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월 예상 보험료는 글로벌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잡힌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제 해당하는 현장인 경우에는 퇴직공제 신고와 국세청 세무신고까지 해주시면 건설업 노무관리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업 노무관리 업무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